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김성경 원장입니다 이제 제법 봄이 다가온 느낌이 들죠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질 때면 제철에 나는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자반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봄의 제철 음식 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음식은 달래와 쑥입니다 달래는 성질이 맵고 따뜻하고 쑥도 성질이 따뜻해서 자반증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딸기인데요. 딸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방해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잘 맞는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봄나물의 대표주자인 냉이입니다 냉이는 특유의 향이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성질이 다소 서늘하기도 하지만 지혈 작용이 있어서 자반 환자분들에게 잘 맞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서늘할 뿐 아니라 특히 열을 동반한 감기 예방이나 감기 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반이 주로 열 때문에 생긴다는 점, 감기에 걸리면 심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더덕입니다. 대개 체력을 도와주는 음식들은 성질이 따뜻해서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더덕은 성질이 평이하면서도 기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봄철 체력이 떨어지는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음식입니다. 자반증 같은 면역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통해 몸을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봄 제철 음식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시면 좋겠습니다.